가자. 못하는데 맨날 하잖아. 지어 언제까지 한다고? 그럼 언제까지 할 거야? 몰라. 산책 하는거 도와주면 안 돼? 안 하고. 그 언제 끝나? 몰라. 아, 대충은 말해 줘야지. 그, 그럼 그때는 산책 도와줘? 산책? 어. 도와줄 거지? 1 0만거야어아 오래 걸린다 내일도 못 쉬어 나. 아니 짧게 할게 짧게 어쩌피 오늘 미세먼지 심하잖아 알어 펜디 펜디 이거봐 우리 아파트에서 엄마가 구독자 아저씨 가 안 어, 페퍼랑 같이 가고 있는데, 어, 되게 누구랑 닮았네. 막 계속 이렇게 <웃음> 하셔도 돼. 그래서 엄마가, 어? 어, 우리 페퍼가, <웃음> 괜히 이름 말해. 우리 페퍼가 좀 TV에 나왔는데, 어디서 보셨어요? 이래. 페퍼요? 얘가 <웃음> 그 페퍼에요? 페퍼 TV? 막그랬더 아저씨. <웃음> 어,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. 브랜디 이상하네. 하이! 하이도 있고 다 있어요. 그럼 여기 만 <웃음> 풀어줘 이제 <웃음> 야 같이 뛰어봐 같이 뛰어줘 같이 뛰어줘 <웃음> 얘던져줘 진짜 <목소리나> 못하다 근데 오늘 너무 오래 하면 안 돼? <웃음> 갑자기? <웃음> 저거 물고 <웃음> 아 귀여워 아주리리 <웃음> 오 줄거 좀 알아서 알아서 알리 해봐 <웃음> 얘좀봐 하이! <웃음> <웃음> 아바보야 아, 니가 못던지니까아이 안해 <웃음> 얘가 됐다 아주 공중 공중 공중. 하하 대박 유튜브 엄청 보고 있어요. 감사합니다. 아니야 아니 안녕. 대박 괜찮다 가아고가자아 <웃음> <웃음> 가자고. 가자고. 가자고. <웃음>